이제 하라, 이때케하 이리케 하라, 이리케 하라, 하게이렇게 하라, 이 하라, 이하 이리케 하 하라, 이 하라, 이리케 하 하라, 이리케 하라, 이리케 하라, 이리케 하라, 이리케 하라, 이 잡았어, 잡았어. 아, 나, 낙혀, 낙혀, 낙혀해줘, 낙해줘 우리 사컷. 아나컷, 다들어다다들어다다들어싹다 컷. 아나 컷 다들어다들어다니까가봤어 <목소리> <잡았어. 목소리> 뺄게 다 죽여 다 죽여 나이스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계속해 이거야 나궁 쓸까 그냥? 궁 쓸까? 갈게 캐리한다 잘봐 이게 나야 아! 도와줘! 윈스터 뭐해! 끝까지 해야지 드리블해 빨리! 도와줘 한.. 아나니 아나니 아나니 나 줘! 나 줘! 나로 줘! 나로 줘! 나로 줘! 봤지! 봤지! 봤냐 가자! 나 믿잖아 나 알아 알아 받을게다져왔어 잘가 얘들아 나 봐봐 나라고 나라니까 알라컨 나나 할리 하마대 하마대 해한번한번 응? 봐봐. 나 믿으라니까? 봐봐. 나 오늘 한 조야. 어? 어, 그니기다몇개잡을게 아, 네. 나이스. 다 들어와. 케어해! 네. 케어해! 뭐 해? 아니, 뽕 주면 다 케어를 해야 될거 아니야. 어? 어? 야 봉카 페스 봉카 페스 봉카 페스 봉카 페스 봉카 페스 봉카 페스 봉카 페스 할게 할게 뭐야 한쪽 이거지 이게 한쪽 라인피 라인피 라피라피 라인 아이스 라인 아나컷 들어가 들어가 할만해 나키어나 킬어 나 킬어 나키어나나 키워, 나 키어 가능해? 할 만해? 진짜 할 만해. 다다다다 잡아 줄게. 다 잡아 줄게. 나나 키어 해 봐. 나 키어, 키어 가능 못 하지. 컷! 당연하지, 아, 별거 아니야. 디어 컷, 드디 컷. 래래드트래드트래드 잡았어 드래, 드 라인 래 드래, 커다 드래, 드래, 드래, 드래, 드래, 드 잡았죠? 잡았죠? 잡았죠? 잡았죠? 잡았잖아. 어아꼽아쏟아아아꼽아 쏟아꼽아, 쏟아꼽아. 쏟아 다컷 다컷 다컷 다컷 다컷